안녕하세요, 서영아와 최현욱입니다. 자,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일단 첫 번째 얘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다클로 빼빠라고 <웃음> 예, 빼파는 그안 좋은 말이고. 예. 어, 정신명칭은 어, 사포라고 하죠. 이 사포, 어, 미술용으로는 사포, 사포도 사포라고 하겠지만 심가리 라고 합니다. 심가리 사포, 이건 뭔 심을 가느냐. 어, 저처럼 연필 그림 많이 그리시는 분들 그리고 파스텔 드로잉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이 흰색 파스텔 연필이 있어요. 이걸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약간 뭉툭해지잖아요. 그럼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쓱쓱쓱쓱 갈면은 이렇게 뾰족한 표정 표정을 잡아 이렇게 뾰족한 네. 이렇게 뾰족한 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갈이 그리고 이렇게 파스텔 난이 사각 파스텔 이것도 이 그림을 많이 그려보면은 이렇게 좀 뭉숭해지잖아요.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 뭉숭해지는 이거 이거 여기다가 심가리다가 싹싹싹싹싹 사포에다 싹싹싹 긁어주면 은 뾰족해집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거 하는데 쓰는 겁니다. 아 저는 연필 드로잉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찰필 이거를 자주 많이 쓰는데요. 지금 찰필 보시면은 이렇게 쓰다 보면은 약간 뭉퉁해지죠. 그럼 뭉퉁해을때 여기다가 이렇게 이거죠 네, 이렇게 쓱쓱슥 그려주면 은 이렇게 찰필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심가리는 뭐 따로살수 있지만 은 보통 이렇게 찰필하고 두개 같이 세트로 많이 팔아요 이거 하는데 많이 씁니다 그런 다시 날카로운 걸자 어떻게 답변 됐나요 자 두번째 재료 이거는 뭔가요 이거 지우개라고 그랬더니 이게 무슨 지우개냐고 하하하 말도안 내나가시는데 네 지우개 맞습니다 아 어, 여기 이 지우개 심 있고요. 이거를 딱 누르면은 음, 전동 지우개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은 보이시지우 개로 지워집니다. 이제 지우개입니다. 근데 이런 지우개 쓰면 되지. 뭐 하려고 이런 전동 지우개를 쓰느냐? 지우 그림이 항상 이렇게 더러운 부분만 지우는 거 아니잖아요. 막 어 되게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이 바깥을 지우고 싶은데 그때 이 연필로 이렇 지우개로 이렇게 이렇게 지우면은 이게 이뭉퉁 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제대로 깨끗하게 지워지지가 않는데 얘로 전동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면은 마치 연필 잡은 것처럼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지울 수가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유용해요. 그리고 이렇게 뭉뚱해지면 다시 여기 심가리다가 이렇게 찡 가라져. 달아주죠? 그럼 날카로죠 다시, 날카로운 선으로 이렇게 지우개를 지울 수 있고요. 역시, 역으로 지울 수도 있고요. 선으로 지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 연필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새까만 그 탄으로 배경 칠하고 난 다음에 이 지우개로 슥슥슥 지우면서 그림 그릴 때이 전동 지우개 쓰면 아주 아주 그림 그리는데 쉽습니다. 자, 이렇게 더러워졌죠? 이거 어떻게? 얘를 다시 이렇게 한장 벗겨내면은 그 밑에 새거가 또 있어요. 그죠? 네, 이렇게. 쭉 벗기면은 다시 또새 사포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새 사포 이거 한번 있으면 한번 뭐 되게 오래 어요자 네. 어떻게 궁금하신 점 답변 됐나요또 어, 여러분 궁금하신 점있으면 언제든지 미 친카페 또는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